제발 잘해봐 아왜안 맞아 제발 맞아아아정나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엑스트 페스트에서 나온 출시작 시오브풀즈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동 게임인데 같이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고 봤는데 활동부 직원이신 소범 씨가 방송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머리채 잡고. 아, 어? 아 너, 너 오세요, 너 오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 소범 씨랑 저랑 들어왔는데 이제 캐릭터를 정해야 되거든요. 캐릭터가 근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원하는 거 먼저 고르시죠 뭐 할래? 좀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웃음>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시크해 보이는 힝크로 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래전 위대한 바다의 전사들은 빛의 엔티티를 붙잡았다 빛의 엔티티의 힘으로 전사들은 대등대 꼭대기에서 군도의 바다를 밝혔다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고 한때 항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해양 생물들 역시 사라졌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빛을 잃고 바다의 전사들은 고대의 전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전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음... 음 쓰러졌다 그 전설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하찮게 누워있네? 어? 돌아다닐 수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봐 어? 자다 일어난 소보미같이 생긴 애가 왔어. 뭐야? 거기 너빠 빨리 와. 난 폭한 크랩스터가 해안에 나타나서 놈이 등대로 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목소리> <찾아>, 너 누구야? 나를 <웃음> 추이래 <말투 왜> <웃음> 여긴 어디야? 우린 또 누구고? 그럴 시간이 없어. 날 따라와. 따라서 내 배로 와. 빨리. 서개 웃기. <웃음> 안녕. 이거 에이, 서로 따라오나? 서로 면 벗어날 수도 있는 거야? <웃음> 어. 완전 따로 이네 <웃음> <시기네. 웃음> X키 헤드 엑스키가.. 아 새끼 어! 미세... 아악! 아! 아구이 때려지네? 때려지고.. 야 이게 구르는 거구나 야! 제말 듣지 말고 위로 올라가보자 어? 칫어이 무너져있는데? 어? 이거 봐라! 내마동물이다어 뭐야! 어 어떻게 해주셨어? 대박! 내려다오 아! 어, 잡을 수도 있네? 여긴 뭐 나중에 와야되나 봐? 일단 스토리대로 진행하자 여기 나중에 다시 올라오겠지 뭐오 어, 어, 모습은... 배다 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키를 잡아 어서 어 어서 포악한 괴물을 쫓아내 키잡기 그래. 키를 어떻게 잡아 아 키가 여기 있구나 항해 오! 오! 야 배짱 빨라 어어 아! 어 뭐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배를 때렸네 음, 음. 내, 내 배가 저 교활한 크랩스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음, 있었군 괴물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배를 수리해야 해 수리? 뭘로? 음, 음, 음. 다행히 도난 집을 나설 때 맨날 망토 안에 너 널판지를 가득 챙기고 나오지 음, 음, 음. 미친놈이 <웃음> <웃음> 하나 드, 들고 가판에 있는 구멍을 수리할 때써 자, 소범이 수리 수리. 렛츠고 잘해봐 수리. 오, 좋아 <웃음> 잘했어 필요하면 너 널판지를 음, 더 줄게 음, 음. 크레스터가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박아또 다가오면 노를 써서 쫓아내면 돼 가장 쉬운 방법은 연속해서 노로 치는 거야 마지막 타격은 꽤 강력해 뭐가? 응, 응, 응. 크레스타가또 왔어! 싸대기! 안 닿는데? <웃음> 아 이게 막 되게 퀴퀴퀴퀴 찌울 수, 있, 저울 수 있구나 어? 아 콤보 공격이 다르네 서로 아 그래요? 나는 <웃음> 이렇게 세번 밖에 못 때리고 그 캐릭터는 막 쿡쿡쿡 때릴 수 있어 마지막 한번더 죽여주마! 나이스 이런 저 개놈에게 족집게가 달린 것 같아 개 같네 크랩스타가 전략을 바꿨어 봐 발사체를 쏴서 공격할 거야 제자리로 이동해서 공격버튼을 길게 누르고 놓는 순간 발사체를 쳐내는 강력한 회전 기사를 준비해 잡고 있다 타! 음... 오 아! 나이스! 어우 잘한다 소범미가 나보다 더 잘하네. 킬킬, 이리 와. 죽여줘봐. 여기다. 아, 어? 이제 소범이가 해봐. 위치 잡고 꼭 차. 아이 쓰레 같은. <웃음> 꼭 차. <웃음> 나이슈, 내가 해주지. 하세이. 오. 음. 음. 이제 난장판은 그만 버리고 옛날에 화, 화약의 힘을 발산해보자. 이건 조갑이 발전기야. 가서 둥근 받침대 위에 올려놔. 음, 음. 여행가면서잘 보관하고 싶은 게 바, 받침대에 안, 확실히 안전하게 놓도록 해. 넌안 올려놔서 참 다행이다. 점점... 점점점. 뭐야, 이게 놓기. 음, 음, 음. 발전기를 받침대에 꽁꽁 묶어두면 거기서 총알을 얻을 수 있어. 음, 음, 음. 배에 있는 대포가 정말 유용해. 실제로 대포 안에 뭐든 장전할 수 있지. 음, 음. 이제 성질 더러운 거대개가 다시 나오기 전에 대포를 장전해! 총알 줍기 음~~ 이런 느낌이구나 와이 이제 어떻게 했어? 장전 여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뭐야 난 저기요? 뭐해 저기 어? 어? 뭐하세요? 아이아 아이, 미쳤나 봐 <웃음> 아니 대포가 줍기 음~~ 아 장착! 사용! 쏴! 자! 이제 니가 장전해서 장점. 오! 내가 방어하고 있을게 <웃음> 아! 공격키. 팟. 아, 팟. 수사 연타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나이스. 웃음> 대단한 걸. 크레스가 텐드리를 들고 있이 재고로 있다면 아무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공격 버튼을 눌러서 대포로 쏠수 있어. 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네, 생각보다. 자, 먹었다. 조작이 조금 까다롭군요. 음. 대 등대 거꾸로 해도 대 등대 도와줘서 고마워 다가오는 폭풍 때문에 바다에물이 풀려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음흥흥. 놈들의 끝없는 습격을 받게 난 너무 지쳤어 내 설명은 강한 뱃사람 두 명이 있다고 가정에서 말한 거야 음흥흥. 인정하기 힘들지만 너희 둘이 해내야 해내 배를 받아 폭풍을 타는 뱃사람아 이 배로 군도를 괴롭히는 영원한 폭풍을 물리쳐줘 음흥. 알아서! 샌드를 <웃음> 어? 니가 해볼래? 난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었네요. <웃음> 해봐. 뭐 가진 거 있어? <웃음> 좋아 좋아. 샌드리를 주면 지금껏 먹어본 적 없는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줄게. 오 잘하는데? 근데 <웃음> 네 요리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 이 배를 더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고 작살도 어쩔 줄 모를 만큼 엄청나게 많이 줄 수도 있지. <웃음> <웃음> 되게 좋아하네. <웃음> 이 정도는 식은 수프먹기지 이제 그거 하나 나한테 주고 더 모아서 갖다 줘. 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고 들었어. 우리 엄마가어만 해주지? <웃음> 내가 방금 주신 보물이 보안 아이템이 되는군요. 근데 다 먹을 수 있는 어?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먹으면 바로 즉사. 아, 이거 비주얼 봐, 미친. 그냥 <웃음> 물에다가 널 반지 넣어놓은 거잖아. 이거 가져가자. 초기 연립성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해 보이니까 가자 이제 이게 초랑을 하면 할수록 NPC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 기다려 떠나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할게 하나 더?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았지만 예전에는 군도 전체에서 가장 좋은 무기구였어 뱃사람들은 배를 고치고 대포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멀리서부터 여행하곤 했지 내 친구 러스트가 관리하곤 했어 러스트가 죽었다고? 에 그럴리가. 폭풍이 처음 이 해안을 덮쳤을 때 러스트는 폭풍을 막는 임무에 나와 함께한 몇안 되는 용감한 이들 중 하나였어. 분명 아직 거기 갇혀 있을 거야. 만약 찾게 되면 데리고 와줘. 쩔썰! 네, 뭐야? 뭐야? 아, 대포 업그레이드네,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해파리가 없어서. 히. 가자. 추락용. 추락. 추랑. 이친 바다. 어, 농물이야, 뭐야. 우악. 이게 뭐야? 저... 진짜 똥물이네. 항로 결정. 오! 어? 뭐야? 어, 아, 이런 식으로. 저 앞에 핑크색은 뭐지? 핑크색 항아리 같이 생긴 거. 저일로 가보자. 가도 돼요? 그래요.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앗! 어, 어. 이, 이것도 되나? 방어 잘해줘.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 아, 아, 없어. 안돼,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거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떠너 나지. <웃음> 어? 어! 야! 뭐야? 겼다전투에서 아, 승리했어. 뭐야? 어. 이제 다음 맵으로. 만. 이게 랜덤 이벤트인 것 같고. 이게 뭔가 특수 보상 같은데. 여길 들렀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지 오케이. 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 리겠어 뭐야? 엥? 잠깐 내릴 수 있네. 여기 어디지? 상점! 와... 엄청 돈, 비싸네 돈 없어 재고에 <웃음> 작살 다섯 개 추가! 일렛츠고! 야, 베이베 아, 손님들이로군 몽고까지 <놀람> 여행해 이런 유물이나 공예품 같은 걸 모았지 그래, 무엇을 사고 싶으냐? 글쎄다 너무 빈둥거리지 말아라 너 바다가 너를 부르고 있다고 가자 하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네. 자, 이제 아래쪽으로 가보자. 자, 핑크색 맵은 좀 덜덜.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덜돌 일단 전투네. 싸워. 포스 있게 풍경해. 저거 쏴! 아래쪽에 민달팽이! 날라올 거야! 민달팽이. 쏴! 그렇지! 아! 와, 이게 뭐야? 열어봐. 껍데기. 껍데기! 대포 피 50% 증가! 유물이구나. 오 그,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놓는 거야? 아, 오. 이렇게. 놓기만 끝? 하면 패시브가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요? 끝이네? 뭐야? 뭐지? 어? 뭐야? 어? 아 우리가 너무 시간 끌면서 가면 안 되네. 오른쪽에 검은 바다도 같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검은 바다가 다 오른쪽 영역을 먹으면 이제 출항이 끝나는 거 같아요. 음. 우리는 최대한 빠른 영역을 목표 지점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거고 음. 저 오른쪽에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번 움직이면 은 저쪽 검은 바다가 한칸 이렇게 침범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해가 돼요 지금? 음. 이해가.. <웃음> 내가 뭔가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애가 앞에서 어.. 그.. 그렇군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되게 개빡침 <웃음> 앞에 돈 주머니 있는데 저기로 가봅시다 갑시다 그래, 뭐잘 이해 못해도 컨트롤만 잘하면 되니까 마당. 또 내릴 수 있다, 야. 또 상점인가? 마당. 아, 또 상점이네. 불꽃고추! 어, 불꽃, 왜 <웃음> 이렇게 좋아해?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가자. 우리 유물 또 먹으러 가자, 아래로 내려와서. 고고! 좋아, 지금이야! 쏴! 하야! 하야! 하! 여기 없는데? 하! 하! 나 이거 다쏴야겠다 어! 어! 죽어라! 죽어라! 잠보분 내가 처리하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아군도 개 때리고 있어. 아, 그만 때려. <웃음> 이 미친. <웃음> 어야, 이거 에임 맞추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아, 널빤지. 널빤지. 우리 널빤지 있어요? 없어요? 널빤지 없어. 헐. 널빤지 갖고 있는 거 없어. 필요되는 걸까? 아니, 이거 에임 맞추기가 생각보다 빡센데? 잘좀해 봐요. 오케이. 쌌다 아.. 아.. 다 나이스. 아. 잘한다! 이런 썩을! <웃음> 방전해주고 열어보자. 아, 뭐야. 작살. 작살만 아, 뭐야? 엄청 많아졌네. 오케이. 됐어. 아, 반지가... 잘한다. 이거 이, 이게 터진 건가? 그쵸. 이게 배가 지금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이제 곧 가라앉을 때가 다가온 것 같다. 아,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구르기! 구르기. 아, 구르기.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아 이런 썩을 아 얘들 너무. 미친...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지절했어저다시 야, 썩을 꺼져저 아! 아래쪽 잘 노려봐. 핫! 장전해줄게. 파이팅. 핫! 핫! 핫! 아답답 내가 할래. 핫! 핫! 내 잘하고 있는데. 다 오케이! 수리! 아날왜 <웃음> 때리는 거야! <웃음> 이거 <이걸> 주워서 <웃음> 여기 수리! 따아! 빠세! 이 다음 뭐 먹었어? 이거 뭐야 능력치가 엎되기. 뭐해? 껍데기! 껍데기 어? 어? 예반동물 오! 장전! 오! <웃음> 어, 다른 건가 보네? 그런.. 그런가 봐요. 데미지가 늘어나나? 장전을 좀덜 하게 되는데 음. 데미지가 늘어나나 봐. 자 다가온다 안돼 오지마 여기로 가자 <웃음> 야나 때리지 사, 말고 사, 진정해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자차차차차 <announcement> <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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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어. 별로 없네. 구멍 다섯 개나면 가라앉는 거구나. 음. 이 바람 표시도 뭔지 너무 궁금해요. 가보자. 저승길? 어? 뭐야? 아 그냥 한턴 넘기는 거네. 어? 아 저기 널빤지 음.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메꿔야지. 그왜 맞나? 그래 가보자. 아닌가? 경전 잘하고. 어? 사역해 사용해, 쏴, 제발 쏴줘. 터진다, 터진다. 아유, 야배다저 아, 터지면은 배 손상 임네요. 어, 망했다. 소보마, 망했다. 우리 중간에 망했다. 아! <웃음> 폭풍에 휩쓸려 해변으로 돌아갔습니다. 망했다. 아니, 생각보다 근데 배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캐릭터는 HP가 따로 없는데 배가 다섯 번 맞으면 침몰하니까 그 대신에 어어. 이제 캐릭터가 맞으면 잠깐 기절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네요. 재도전 어디서부터 재도전이지 아마 출항하는 데서부터겠지. 대등대 무친 꿈이었나? 운전하고 균형 잡힌 해상 대포입니다. 그 r 예. t yeah. 가자 가자 가자. 태하태하 태하. 오, 미리 장전 좋아. 어 이제 좀할줄 아는 거 같아, 소범이가. <웃음> 오늘 과연 태초 마을 몇번 올까? 이친 <웃음> 바다. 또똥 바다에 왔네요. 자, 어디로 갈까? 유물을 최대한 모으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위로 가자. 아니, 아래로 가는 게 맞나? 아래로 가자. 음. 전투 준비! 아 이게 키가 조금 안 익숙해가지고 까자! 이씨! 으세요 어, 돈이다! 돈이다! 돈돈 오오 50원, 아, 50원! 많이 주네 간단한 전투로군 물음표. 물음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다 잡아, 다 뭐야, 잡아, 뭐야 뭐야 이씨... 죽을라고 난왜 때려! <웃음> 난왜 때리냐고! <웃음> 어? 얜 어, 누구야? 뭐야? 대포를 어? 쏘지 않고 전투를 완료하세요. 아 캐릭터가 해금 됐네. 나 아, 얘로 해야지. 가자. 없네. 여기로 가야지. 상점 아니에요? 아 저게 상점 표시였어? 세상에. 아이씨 소범이가 나보다 똑똑하네. 기분 나쁘게. <웃음> 가판 구멍 세개 수리. 아못 사네. 에이씨. 이것만 들고 가자. 어쩔 수 없지. 안 돼... 뭐야뭐 뭐야, 뭐야, 뭐야. 바로 아래로? 아, 아 미안 아, 죽어 죽 아니 왜다안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싸로마 싸워로마! 싸워로마! 빠지 하야! <웃음> 왜안 맞냐고! 아! 아! 찌 <웃음> <쉬드라마! 쉬드라마!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3대나 쳐맞았어? <웃음> 아니 난다잘 막았는데? 뭐지? 밑에서 쳐맞은 건가? 모르세 <웃음> 아 오바잖아 우리 이거 오늘 깰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최초로 데모 못 깨는 광경 왜안맞누 <웃음> <웃음> 맞아라 제발 와 이거 생각보다 게임 되게 어렵다 아 드디어 이거. 끝났네 아, 이렇게 행운의 조각상, 연잎성계 획득량 2배 증가. 어? 아우, 좋은 템 나왔는데 그... 우린 곧 가라앉아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아, 고생하셨고요. 어 이걸 먹으면 저 위로 가지네. 이렇게, 오오 어. 이렇게. 오 헉, 상자, 저거 못 먹을 것 같아. 검은 바다가 침범할 것 같은데? 가지. 야, 제 맞춰야 돼. 안돼, 안돼. 이 스마그놈들아, 꺼져. 나 때리지 말고. <웃음> 아야, 배 터진다. 터지지 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고 있어, 고 있어. 아, 았다 와, 드디어. 뭐야, 아이템 안 줘? 뭐냐? 쓰레기 게임. 안돼. 오, 보물까지 갈수 있어. 오케이. 살려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말자, 말자, 말자, 말자. 뭐야? 뭐야? 내릴 수 있네? 널 반지 주세요. 아, <웃음> 보물이야. 제발! 들고 아. 가자. 어? <웃음> 여든 <여는> 게 아니라? <웃음> 어, 들고 가. 약간 자, 훔치는 거 같은데? 왜안 열려? 여, 여기서 열어야 되나? 자, 감자포대. 감자포대. 대포를 끝없는 감자총으로 바꿔버림 좋은 건가? 총알 대신 감자가 나온다는 뜻인가? 오, 뭐야? 아닌데, 똑같은데? 아, 그래요? 아~~ 어! 아 이걸로 장전할 수 있구나 어? 총이 많아졌어요 좋은데? 데미지가 엄청 낮아지려나? 검은 어? 바다로 가면은 보스전 시작인가봐요 음... 네또 런치 리셋할 준비해야지 가자 더할 것도 없으니까 뭐. 어, 어. 준비해! 보탑 잡고 있어! 와! 어떡하노! 어떡하노! 어떡하노! 죽어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번 화이어 때린다 때린다 때린다! 아!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됐는데 오 이게 약간 그 로그라이크 게임이네 지금 보니까 너무 싫어 이게 한번한번 한번 보스 치룰 때까지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 침몰하고 레벨업 하면서 재화 벌고 그런거네 그래서 우리 데모 언제 끝내요? 영략 못 끝낼 것 같은데 이대로? 폐하만한열번 외치는걸로 무다 널반지 소포 총 HP 1 증가 이거 해보자 마신다? 응 울고, 울고. <웃음> HP 증가했어 어 아, 뭐야? 어? <웃음> <웃음> 아소범이안 타면 출항 안될줄 알고 한번 눌러봤는데 갑자기 소봄이가 텔레포트 됐어 배로 음.. 아, 없네. 어디로 갈까? 직진 직진? 저 주상이는 뭐지? 그러게, 약간 뭐 도박하는 인가 죽어랑! 죽어랑! 응? <웃음> 뭐 하는 거야! <웃음> 됐다. 살짝 미묘하게 안 닿더라고. 뭐야, 보상 안 주네? 음, 음. 쓰레기구만. 거세.. 거.. 거... 그래 죽어! 죽.. 어 오! 빠르다! <웃음> 열기! 예. 돈이다! 난 돈이 좋아 됐쒸 다음 유물 먹고 가는건가? 왼쪽 위에 널반지가 있었다고? 어아 못봤어요 이거 아이템 줍는 것도 되게 잘 봐야돼요 아, 저 개새끼. 우야 임마 시키야 그냥 뭐지? 왕! 오. <웃음> 야, 근데 널판지 하나가 아니었는데? 에? 근데 하나던데요? HP가 하나밖에 안난 상태여가지고 그러던 거 아닐까? 아 그런 건가? 한 건에서. 저 걸. 음. 오씨. 아, 아 때리지 말고 치명타 확률 5% 증가. 이건 뭐야? 장비. 대포 발사 속도 15% 증가. 어? 네가 먹었어? 먹었어. 토에토에 아, 아, 배터 이색. 아, 있... <웃음> <웃음> <웃음> 잘해봐. 아, 한번쏴봐. 꼭 눌러봐요. 그러게? 똑같은데? 다 써버렸당. 우아 <웃음> <웃음> <웃음> 오지마. 내가 알아. 좋은 생각이 있어. 뭐죠? 한 칸을 앞으로 가고 저 아래쪽에 있는 유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꺼져. 꺼져 꺼져. 죽여, 죽여, 다 죽여. 나이스! 음. 아, 우리 좀 실력 어? 늘었다. 어, 이건 뭐지? 뭐야? 보관? 어! 어? 방패? 방패? 오! 어! 오! 오! 개 좋은데? 어 이거 데미지 입었을 때한번 막아주나봐. 약간 소울 듯. 하트 같은 느낌? 좋다, 좋다. 우리야, 너 못해서. 병동 탑을? 아니야, 원래 처, 초반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네, 보니까. 가자! 가자! 어허, 어허,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쉬, 쉬, 쉬, 쉬. 슛! 슛! 슛! 슛! 야이 미친놈아! 아! 아나 저... 내때려요! <웃음> 옆에 있길래! <웃음> 야이 꺼져! 꺼드라고! 구른다! 어으! <웃음> 자! 지마 자지마! 온다 온다 온다! 아. 못 쳐낸 건가? 그래도 피는 안 달았다. 갈고리, 작살 피해십1 0 급할 때는 작살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겠군요. 갔다 왔는데. 랜덤 이벤트. 아. 아. 선 넘네. 죽어라. 에? <웃음> 그렇지요? 된 건가? 뭐야? 보상도안 줘. <웃음> 으악. <으아> 제대 <웃음> 야, 그래도 유물은 먹을 수 있겠다. 준비, 준비. 준비. 어, 뭐, 뭔가 뭔가.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어. 어 야빔맞는다빔빔 빔. 빔, 빔. 아! 안돼 안돼. 야 근데 우리 확실히 제발가? 잘해. 저보다 확실히 잘해. <웃음> 오. 위치. 오 좋아 좋아. 와, 최강 배단. 와 진짜 단단데 스네. <웃음> 진짜 <웃음> 단단데 스네는 뭐야. 유물 또 바로 먹으러 가고. 준비 준비. 위쪽 위쪽 위로와 위로. 어. 위로. 주다. 얘 카메라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어디가 많이 오 어. 오는 애들이 오는 방향인지 알수 있어요. 우와! 야 잠깐만 이거 턴 저리가 저리가. 아, 떴다 떴다 떴다 떴다. 쳇. 어. 애뭔가? 어? 저집. 어? 어? 어, 어. 아래로 어? 내려가. 어? 내가 어? 위를 어? 맡을게. 톡톡톡톡톡톡톡. 나도 도로 간다. 뒤져! 아니, 뒤져라고 안 돼. 아, 아 저리가, 저리가.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웃음> 오. 어? 저것은 노린다. 그렇지. 오! 너아리만러 말아. <웃음> 뒤졌다. 아직 <웃음> 안끝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어, 온다. 죽어. 아, 아! 끝났다. 열기. 먹을 수 없는 미끌미끌한 물질로 뒤덮어 적을 약화시킴. 일단 설치. 오케이. 총알 줍기 아, 이거. 아, 이거 총알이구나? 그럼 바꾸자. 어! 뭔가 되게. 이거를 쏘면은 미쳐보이네. 상대가 느려진데. 오. 어... 일반 총알보다 더 좋겠지, 뭐. 많이 맞다. 이거 상점 표시에요? 네. 근데 우리 150원 모였네. 한번 가보자. 무엇을 사볼까요? 빙수다저 어? 저게 대포를 빙수라고? 끝없는 감자총. 이것도 나쁘지 않던데? 감자. 감자. 감자로 가자. 나는 감자. 나는 감자. 내는, 내는 조랭이다. 그다음에 이걸 놓고 이걸 주신 다음에 이거 팔러 가자. 팔수 있지 않을까? 팔기. 안 돼? 응. 음, 안 되는 거 같은데. 가자. 보스 잡으러 어. 갈까? 가자. 어? 검은 바다면 겁나 센 건가? 어 그러게? 왜 다르지? 색깔이? 가보 죽으러 가는 곳인가 본데요. 해골인데아 검은색 바다 중에 우리가 못 가는 영역을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빨리 싸. 빠 아, 여기 땅좀 가. 짜라짜. 짜라짜라짜짜. 어재재재재재재떄 촉수가 빨개지면은 때리는 뜻이니까 준비해야 돼요. 아, 빨빨빨빨게. 사장님 촉수빨려려려 어, 막았어, 막았어, 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웃음> 안 아니, 총수 안몇개요 여기서 태어나서 위로 안 돼요, 얘네들. 어? 어? 어? 어? 어? oh, oh, o 어? 벌써 왔다 피가 이렇게나 많이 날더니라려때려가려니려캐려터가 아니라, 캐 아니라, 캐릭터가 아니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아니라, 캐릭터가 아니 아니라, 캐때 와 쉴드 아니었어 우리 진작에 침몰했어. <웃음>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소범이와 클리어했다. 소범이와 이거를 클리어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랑 하든 무조건 이제 첫 번째 보스는 잡을 수 있다. <웃음> 아. <웃음> 그런 뜻이에요? <웃음> 이런 이런 이게 누구야 너희가 내 구조 대원들이니? 아마도요? 당신이 러스트인가요? 하하 <놀놀놀놀라> <놀놀라> <놀라> 그래 바로 이 몸이지 아니 우리가 구조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뭐가 당당하지 얘가? 봐라 <놀라> 너희들은 별로 닮지는 않았다만 촉수를 다루는 걸 보니 둘다 실력이 아주 없지는 않나보구나 태버골이 그런데도 말이야 <놀라> 난 총기 제작자야 자랑은 아니지만 한창 때는 돈도 꽤 벌었지 다시 한번 모루에 망치질을 해 너희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거야 아아 이렇게 NPC들을 계속 구출해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번화시키는 그런 건가봐요 그래서 어때? 진짜 대포를 쏘고 싶어? 아니면 평생 조그만 노만 저으며 살테요? 그래! 그럼 돌아가자 고 꼬맹이들 똥똥똥똥똥 이렇게 데모가 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갈수 없습니다. 항해가 재미있게 즐겼길 바랍니다. 데모를 클리어했다! 자, 이렇게 소범이가 즐겨본 Sheep of fools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소범씨? 아주 쉽네요. 그러게, 처음에는 키가 조금 헷갈렸는데 키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웃음> 충분히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웃음> 친구들끼리 하면은 진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쇼풀스 음, 음. 마치도록 하죠 빨리 녹화 종료 해줘 녹화 종료 음.